애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 채널 드청입니다 어. 잘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모스트리도 뜨지 않고요. 잘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항상 제가 보는데 이 모스트리가 녹는 것 같아요. 네. 많이죠.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 모스 이렇게 활짝하고 나면 갈색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 이런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네. 쫙 자라날 거예요. 적은 과독이라고 보시네요 아, 네. 그럼 일단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스트로징 러펜스도잘 자라고 있고요. 네. 와, 광합성 보이시나요? 네. 송글송글 맺힌 거. 뒤에 노치돔에 혹시 보이세요? 아, 어, 노치돔에도 광합성 중이네요 네. 진짜 잘 자라요. 그렇죠? 뭐 티그마도 뭐잘 자라고 있고요. 네. 상당히 어 좋습니다. 아, 직어 생물을 몰려울지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 후에 드라고 해가지고 이주까지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베타로 베타 암컷 항으로 한번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암컷 항이요? 네, 암컷 항. 자 그리고 또 DK가 또또 또 선물을 줬습니다. 요새 좀제저 감성에 맞는 좀 선물을 줬어요. 나노 플러스? 이 협찬 받은 거 아니죠? 네, 요새 이런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기하던데 이것도 진짜 레알. 내돈내 산이잖아요. <웃음> 진짜 저희가 산 겁니다. <웃음> 네, 저희가 산 겁니다. 그리고 산 겁니다, 물템 사용 설명기 이런 거 올려드리는데 그거는 광고 협찬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측 하단에 음. 이 우측 하단에 띄어드리고 있잖아요. 뭔데요, 이게? 이거, 예, 네. 살균기라고요. 살균기. 이끼, 네. 이끼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아... 저는 그런 역할보다는 네. 본 본연의 목적이니까 그 이끼 억제보다는 네. 약간 연기가 뭐라뭐라 올라올 때그 간지라 그래요. 아, 연기가 올라와요? 한 보세요. 아... 설치를 어떻 제가 할까요? 하, 하세요. 아 진짜요? 네. 본인 거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오오 이게 뭔가 예쁜데? 예쁘네요. 뭐지? 설치를 하는 거네요. 맞죠? 네. 제가 한번 처음 보는데 그냥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연기가 나온다. 네, 연기가 나온다오 어... 소리가 나는데요? 켜세요. 네. 버튼 눌러야 되나요? 자, 한번 빼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본체를. 자, 이거고요. 네. 뭐 1, 2, 3이 있네요. 네, 이게 나노 플러스 모델이 사실 200미터까지 되는 큰 버전이에요. 그래서 1, 2, 3단계가 있는데, 아. 조금 강하게 2단계로 한번 해볼까요? 2단계.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뭐가 되는 거죠? 예? 오! 오! 오! 오! 보셨나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아. 뭔가 그냥 봐도 뭔가 이끼가 억제, 억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살균 되는 느낌이네? 네. 네. 아자 원래 눌러보셨던 자리 다시 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첫어하는데요네 너무 이게 좋은 것만 쓰는 거 아니죠? 아뭐다 하시는 겁니다 이 이끼 억제기 설치하실 때는 이 출수구 있죠? 출수구 가까이 있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 그러면 좀잘 선택한 건가요? 네 위치가 아, 좋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해 하고요. 아 한번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삐끔 네. 눌러 보세요. 다시 2 단계로. 또 나올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엄청 눌렀어요. 보고 싶어서. 아 오. 오. 좀더 밑에 다시 한게알것 같아요. 수면에서. 네. 수면에서요? 네. 됐나요? 오 좋다. 충분히 올라가게. 응. 자어자충모들 팬들의 어항기 어 이기 억제기도 또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제 감성 느낌으로 좀 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 저희 애니몰로 카페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테드의 어항일기. 네좀 어항일기 지금 2편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여주시죠. 일주일 단위로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어항일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이끼 제거기 설치 편의 애니몰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you uh -huh. Thank <sweak> you. 구독과 좋아요.